전국이 봄꽃으로 물들고 있다. 남역의 유명 벚꽃길은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다. 내가 사랑하는 지네는 군항제로 유명하다. 여자천의 만개한 벚꽃터널을 걷고 있노라면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듯 환상적인 기분이 든다. 벚꽃이 피어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바람결에 벚꽃비가 흩날리면 꽃이 모두 떨어질까 노심초사한다. 문득 옛 가요 한 구절이 떠오른다. 남인수 씨가 불렀던 낙화유수란 노래이다. 이강산 낙화유수 흐르는 봄에 새파란 젊은 꿈을 엮은 맹세야. 세월은 흘러가고 청춘도 가고 한 많은 인생살이 꿈같이 갔네. 아름다운 꽃일수록 떨어지면 아쉽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분의 수단일 뿐이다. 꽃이 피면 꽃가루를 물, 바람, 곤충 등이 암술머리로 옮겨서 수분을 이루게 하고 그 결과 열매가 열리게 된다. 그런데 꽃을 오래 보고 싶다고 낙화를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식물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욕심이야 꽃도 보고 열매인 과일도 갖고 싶겠지만 이 모두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식물은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머리가 좋으면 다른 재능은 부족하고 돈이 많으면 명예가 그보다는 낮은 법이다. 사람이라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번 청문회를 보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장관 후보자의 양력과 재산을 보니 꽃도 갖고 과일도 갖고 싶은 분들이 많았다. 후보자들 중에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자진 사퇴한 모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를 막아야 하는 부서의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알짜배기 투기 지역 세곳에 각각 한 채씩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한 후보자는 자녀들을 황제 유학을 보낸 전적을 갖고 있었다.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고급 외제차와 고가의 월세 아파트에서 유학생활을 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후보자 본인은 해외의 부실 학회에 참석한 전력까지 밝혀져 청와대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다. 왜 장관 후보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왔을까? 꽃을 즐기던가 아니면 과일만 즐기던가 둘중 하나만 즐겼어야 했는데 꽃도 보고 과일도 먹으려다 탈이 나고 말았다. 옛날 중국에서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을 수재라 일컬었다. 이런 중국의 인재들은 꽃과 과일의 선택이 분명하다. 관료의 길로 나아갈 인재는 부를 축적할 기회가 와도 재산을 풀리지 않는다. 훗날 그 부가 자신을 추락시키는 독이되리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 관료로 등용될 준비를 하면서 살아온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양력과 재산 때문에 망신을 당하며 낙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대로 상인의 길로 들어선 인재는 명예는 쳐다보지 않는다. 명예까지 쫓게 되면 지금 쌓은 부우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꽃과 과일 모두를 가지려 하면 다리. 과유불급이라고 명예도 갖고 돈도 가지려 하면 그것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그런 것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관리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남인수 씨의 노래 제목인 낙화유수는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란 뜻으로 가는 봄을 아쉬워하거나 힘과 세력이 쇠퇴함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꽃이 떨어졌다고 마냥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봄에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니 낙화 결실이 아니겠는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떨어지는 꽃들 사이로 열매를 맺고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